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음... 지난번에 그 댓글로 요청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어, 하이록 10인치용으로 보시면, 주식회사 오토링크 하이록 10인치라고 되어있죠. 어. 10인치라고 샀는데, 어, 8인치에도 사용을 하고요. 다음에 간혹 12인치에도 사용을 합니다. 다 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이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그 쪼를 고정시키는 고정 볼트 구멍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제 이 위치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어 사용 못하는 경우도 있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웬만큼 하면 다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혹시나 이렇게 기종을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신 분 같으면 뭐 이게 한두 단계 위아래 제품을 구매하셔도 뭐 사용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제 경우는 일단 10인치를 구매를 했는데 어 지금 여장비 이 이장비 작업할 거거든요. 얘는 어 참고로 8인치 장비입니다. 부산2100 GT 2100어 8인치 장비. 그래서 오늘은 어 마침 이제 그 어 하이록을 사용해서 쪼를 쪼의 정도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하이록을 사용해서 어 작업하는 걸 촬영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 일단 그 하이록에 이 볼트가 있어요. 요 볼트 얘를 풀어요. 안풀고 그냥 왔다갔다 하면서 꼽아도 돼요. 근데 저같은 경우 그냥 풀어요. 이게 속 편하거든요. 얘를 풀어요 그냥.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참고로 그 10인치, 어, 10인치 척하고, 어, 8인치 척하고는, 어, 쪼를 고정하는 고정볼트가 규격이 같아요. 쪼의 구명이 같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렇게. 얘는 10인치 쪼, 얘는 8인치 쪼인데, 규격이 같습니다. 이 고정볼트의 규격이 같아요. 이 거리가, 거리만 가거리 달라요 거리만 거리만 그래서 어, 얘를 얘를 여기에다 꼽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꼽고 보이시나요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꼽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8인치 작업을 할 거니까 일단 10인치는 사라지고요 어, 일단 쪼를 꼽았어요 쪼를 먼저 꼽아놨습니다 어 지금 이 소재가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65파이 65파이 인데 이 쪼의 내경은 약한 60파이 정도로 물어 놨어요 그래서 어, 약 5mm 정도 어, 깎을 수 있게끔 약 5mm 정도가 깎이게끔 그니까, 러어 한쪽 면으로 보면 2.5mm가 깎이는 거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5mm니까, 약, 어 2.5mm 정도가 깎이게끔. 단 그래서 일단, 어, 쪼는, 어, 요 사이즈보다, 소재 사이즈보다 작게, 작게 해서, 가공을 해놨습니다. 아, 이거 꼽기 전에 유압을 좀 조정을 해야 돼요 유압 유압은 약한1 0 k 바 정도 그 다음에 오토링크를 꼽아 놓고, 볼트 체결할 때꽉 조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뭐,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풀리지 않을 정도로만 해서 해놓고, 얘를, 자, 이래 놓고 내경을 깎으시면 돼요. 얘 기준으로 해서 이 길이를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를 구멍이 크니까 구멍이 크니까 뭐 그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은데 어, 그렇게 해놓으시는 걸 버릇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 뒷부분이, 이 뒷부분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면, 이게 터렛실 돌아가면서, 이, 명칭을 물이니까. 하여튼 얘를 때려요. 얘를 때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야기 했어요. 제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 면에서 약한 15mm 정도. 15mm 에서 16, 7 m m 정도를 뺍니다 그 이상 빼면 어, 딱 닿아요 그래서 15mm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내경 공구 끼울 때도 얘를 였어요 근데 이 위치를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렇게 설치됐는지 이렇게 설치됐는지 모르잖아요 보이나 이거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 차이? 이거? 그거 가지고도 저희 이제, 어, 이제 물어보고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자꾸 얘를 흔들면서, 흔들면서, 이 쪼에 0점을 잡는 거예요. 쪼에 0점이 영점. 쪼에 영점을 잡는 거예요. 쪼와 쪼 사이로 바이트를 어, 조심해서 집어넣고 나서 약간 돌려가지고 음, Z 플러스 쪽으로 돌리면서 맞추는 거예요. 여기를, 포지션, 상대, 그 다음에, W, 오리진, 실행. 해서, 포지션 상에, 상대 자표 상에 0점을 잡아주고 나서요. 그 다음에, 뺀 다음에, 내가 얼마를 깎아야 될지를 자로 한번 재보는 겁니다. 30 30까지 회전은 어... 2 5십 이하 가공을 어, 마쳤습니다